두구두구두구 짜잔! 마술 모자에서 나타난 마술 토끼! 라파일라 주리더 매지션 레비시아 모두 만나서 반가워! 사장, 모자 속에 간식 한번 넣어볼래? 수리수리 마술이 짜잔! 사장님의 간식이 입속으로 사라지는 마술! 오, <웃음> 어, 초코바 맛있다! 라파일라쥬리더 매지션 레비 등장! 짜잔! 이게 바로 넘어지지 않는 마스 짜잔! 내 무대에 온걸 환영한다고! 슉! 짠! 짠! 샴! 이제 박수 칠 타이밍이야. 어때? 이걸로도 부족해? 내려찍기 모두 날 주목하고 있어. 짠, 이쪽이야. 스포츠라이트. 두구 두구 두구, 짜잔. 레디센, 젠틀맨. 꽉총내려기 두구 두구 두구, 짜잔. 열심히 준비했는데! 사장! 내 마술 공연 보러 올 거지? 사장님을 위한 특별한 고개 맛술 준비해 뒀으니까 꼭 와야 해! 꼭이야! 꼭